야, 우리 집 진짜 아늑하다. 근데, 그러니까... <놀라> 이게 뭐야?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우리 머리 감을 때 청포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머리, 머리 감을 머리 감때 와, 청포물 이거 이겼다. 야, 이거 머리 감을 때, <웃음> 머리 감을 때 <웃음> 이렇게 올라가.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자볼까요? 어떻게 해요? <웃음> 어떻게 자요? 다들 침대 없으세요? <웃음> 누웠을 때 살아날 자신이 없는데요? 야 <웃음> 진짜 우리만 침대 있는 집이네 그니까 이거 이건... <웃음> 저희를 좀 본받으세요 약간 자취방 스타일 아 이제 소파 뒤로 넘기면 침대 나오고 어어 어, 누워봐 발이... <웃음> 형 혹시 단두대 이런거 아니죠 한펜공 어차피 목만 오셨어 야 근데 너무 아늑해 너무 좋아 그니까 느낌 있다 근데 느낌이 있어 이게 네 벽걸이 TV에 벽걸이 동물에 아쿠아리움에 청포물에 <웃음> 진짜 졸라 웃겨 <우겨. 웃음> 아, 조합대 위에 하나만 더 설치해 아하 아, 좀 기다려봐 블록이안 나왔잖아 그럼 진짜 떨어지고 싶어 뒤로? 아나 지금 블록 설치해 주려 는데안 나왔잖아 아직 왜 이렇게 급해 기다려 <웃음>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이렇게? 어. 어 라이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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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밟고 있어도 안 쳐지는구나, 종좀 치고 아 요게 창문이구나? 어 요게 요렇게 창문 요렇게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밀어볼 밀어볼 밀어볼이 겠네형 이거 세트 맞추세요 응? 음? 여기 무슨 세트? <웃음> 진짜 중력에 대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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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웃음> <웃음> 집집기 대회 했거든. 아, 진짜요? 응. 음.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쳐다봐 줄래, 이 용대가리야? 아, 어디 있는 줄 알고 쳐다봐. 여기 있잖아. <웃음> 에잉? 어우, 나가리 똥네. 넣...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혹시 신호기 살 사람? 오, 신호기! 사올까요 아니, 근데 이 백무센 <웃음> 또 뭐야? 어디요? 그거 우리 앤데 갑자기 얘가 탈주했거든요 <웃음> 아니 야 니가 집안을 그냥 동물농장으로 만들어두니까 앵무새가 지 알아서 들어오잖아 이제 <웃음> 아니 왜 이걸 나를 놓네 라미님이 밖으로 내보낸 건데 아 니가 그러니까 한마리 한마리 니가 모아와가지고 지금 어? 지금 모여라 눈코입 동물농장 됐잖아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아 아 진짜 얘왜 이러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집 자랑 대회를 해가지고 너네 면에다가 네가살 집을 지어 응? 그 다음에 투표에서 1등하는 사람은 정상중력 해주기로 했어 아 진짜? 응. 음. 아니 집을 열심히 지어놓고 정상중력을 한다고? <웃음> 그것도 아니, 그렇네 뭐, 어쨌든 정상각도에서 뭐 살면 좋잖아 아우 자꾸 따라다니지마 따라다니는게 아니라 비켜봐 나도 한번 구경해보게 집을 네 대가리가 왕대가리라서 부담스럽단 말이야 아 왕대가리라니 네대가 왕대가리 일로와 한번더 죽고 싶지. 그래서 케빈님 신호기 안 사가신다고요? 신호기 사고 싶은데 신호기가 내맘대로 신호를 잘안사줄것 같은데. 아, 야, 아쉽겠다. 하하하하하하하. 그렇게 했다 이거지? 아, 오. 응 살아봐, 응 살아봐, 응 살아봐. 어, 아, 아, 아, 아 내중력이라 생각했어. 어, 미안해. <웃음> 응, 여기 내 판이야. 어, 어디 한번 어, 미안, 살아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디 한번 살아보라고. 미안해, 미안해. 싸우면은 <웃음> 불지르겠습니다. <웃음>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잘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서로가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 지을 때 캐빈님 바닥 반대편에 라미님이 살아야 돼요. 그래 좀 이쁘지. 지금 이게 서로 마주 보고 살고 이게 뭐야, 너무 불편하 아, 어차피 나랑 라미가 반대니까.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치. 아, 그러면 둘중에한 명을 죽이자. 그래, 가위바위보해. 근데 이게 가위바위보로 하기에는 우리 집에는 생명체가 너무 많아 이미. <웃음> <웃음> 우리 집도 마구 아. 너무 많아 예쁜 애들이 너무 많다. 이게 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내 집에 보면은 생명체가 거의 뭐한 나랑 한편이 포함하면 거의 일곱 여덟 마리가 되기 때문에. 음. 한판이도 마리수로 세는데명호해 주시면 될까요? <웃음> 아니. 여기 나할 말이 하나 있는데. 음. 말씀하시죠. 한패야 너는 뭐 만들고 있는 거야? 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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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데 물소리 좀안 나게 해줄래? 저거 왜 해놓은 거야? 야 이거 무슨 뭐 레이저 3.4 쏘는 거 누구야 자꾸 이거 <웃음> 근 물소리 잘... 유튜브에 보면 ASMR로도 올라와 있거든요? 어? 저물 내가 뿌린 물 말하는 건가 설마? 어 이거 갑자기 그거다 너의 이름은? <웃음> 스파클즈 스파클즈 라면이 일단 이사 가는 건 쉽겠네요? 치는 거 오. 제가 치워드릴게요 아니 유리 어떻게 갖고 갈 거냐고요. 아, 새로 아, 뽑아, 아, 새로 뽑아, 새로 뽑아주네. 뽑아주면 되지 우리가. 아, 아, 그럼, 아, 그럼 우리요 왜, 다 같이 왜, 왜. 뽑아주면 금방 뽑아주면. 왜, 나 전문가야 우리 철거같은거 그래. 어, 그래 이사 심지 어, 다이 거야, 우리. 어. 와 다이아몬드 원석을 바닥에 박아놨어. 저거 안캘 거야 저거? 아 그런거는 네. 그런 거는... 어, 아, 에이, 우리가 켤게. 넘어가 넘어가. 우리가 켤게. 뭘 케? 뭘 케야 이거 내 거야. 나 이렇게 바닥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아 반딱 반딱이로. 네. 아 그러면 반딱 반딱이로 해놨는데. 라미야 라미야. 그거랑 비슷한 빨간색 유광 테라코타 줄게 싫어! 아 예쁘잖아. 잠깐만! 잠깐만! 철거 중단! 잠깐만 기다려봐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음, 그러면... 일단 라미야 너가 서있는 그쪽을 벽면으로 해 요것만 철거하자 어떤거요? 요 벽만! 요 벽만 철거 이 벽이요? 응요 음, 벽만 철거하고 네가 서있는 그 벽을 벽으로 만들어 그러면은 이걸 캘때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야돼요? 그럼 음, 나와서 캐 나와서 캐 어... 우리도 여기 나와서 캐 그래요? 잠깐만, 연비야, 요 물은 내가 없애줄게. 네. <웃음> 쟤 화난 거같아데 어, 뭐라고요? <웃음> <방금, 웃음> 화나신 거예요? 아, 근데... 네. 아니 방금, 방금 나 분명히 연비 불렀는데 방금 염소가 대답한 거 같은데?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 뭐, 아, 연비님, 아래에다 언제 설치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계약한 지 3일 됐는데. 아래에다 설치를 해줬뭘 뭐 설치해 줘요? 사다리를 설치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랑. 아~! 자, 그러면 저, 저도 저 이제 강경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사다리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니 아래로 해달라고 저도 내려가게 <웃음> 연비.. 뭔소야야 <웃음> 연비. 아, 연비 사다리 타는 거 개웃긴데 우리가 나도 아래로 내려가게 <웃음> 좀 이렇게 위로해주세요 그치 거기 위로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집을 기깔나게 만드는데 연비는 지금 무주택자잖아요 그니까 <웃음> 그렇죠. 이걸 연비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도와주려면 블럭을 좀 많이 주세요 근데 한펜아네 너가 지금 우리 집 앞마당을 깔고 있는데 그게 연비한테는 거의 장벽이야. 네. <웃음> 아빠. <진짜요? 웃음> 아. 아니 근데 무, 어차피 아, 난 왼쪽? 나쁘지 않아. 옆으로 맞죠. 깔아줘 그러면은. 아, 아, 잠깐만, 연비야. 빗 연변으로 할게. 연비야, 혹시 이게 너네 집 문이니? <웃음> 아니 그거 한 편이가 해놨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집 문이 될수 있었어. 아 <웃음> 그래? 네. <웃음> 이거 원래 재판하려고 만들었는데. 재판? 무슨 재판? 형올라가고 a p a 잠시?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제가 형이 a 법자인지 <웃음> 제대로 된 사람인지 무슨 a 법자 연비야? 그거 우리 집 바닥 앞마당이야? 조금만 있어봐요 야 어느 집에서 노래 부르냐? <웃음> 음악은 한 a 이야 a 아니야! 아니야? a 어. 누가 a 표 a n 잠깐 재판대에 서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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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런 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우리 이기려면. 아니, 갑자기 네. 주변 공기에 야, 연비야. 공기 되게 이상해지지 않았냐? 공기질. <웃음> 오, 뭐야 이거? 공기 왜 이래? 공기질 되게 이사, 아니, 공기 청정기를 설치했는데 왜 공기질이 안 좋아져? <웃음> 진짜, 아, <웃음> 안에 마운틴듀를 넣어 놨네. 가스 마운틴듀. <웃음> <웃음> 큰일 아니에요. 아... 그 아니... 생수를 넣어야 되는데. 아이쿠. 가습기에 마운틴 듀를 넣어놨네 아이쿠 이가 <웃음> 이거 자꾸 쓰레기 버려놓는거죠? 저희집이요 괜찮아 블럭 버리는거는 네. 괜찮아 우리가 재활용하자 아. 형 이거 청구해서 음. 저희집 더럽게 했으니까 음. 저희 바다랜턴 청구하는게 어때요? 어 바다랜턴 <웃음> 청구합니다 저희가 쓰레기 처리해드릴게요 네 지금. 쓰레기 함부로 이렇게 버리시면 안되죠 어 그러면 대신 다이아몬드2랑 다이아몬드 부츠랑 다이아몬드 검은 어떠세요? 어? 어? 검더 주세요 않아. 그것도 나쁘지 않아 어? 저 근데 그래비티 체인저 나왔거든요? 아 그거 그래비티 체인.. 체인저? 응? 음? 바꿀 수 있는 거 나왔어 상장하네? 어? 사우스 그래비티 체인저네? 아아 야 이거 우리 갖고 있기로 했어 이거 나오면 다음번에 이렇게 추첨할 때 랜덤 추첨할 때 뽑기에 그냥 너자 그랬었어 오 어... 음, 그러면 이제 같은 면에 나랑 지금 한팬이처럼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 그림이 나오겠지? 아그러면 둘이 같이 살고 있네? 왜 갑자기? 저번에 너 없을 때 투표했는데 이렇게 이따위로 나와가지고 아... 이따위요? 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따위 이따위 아프다가 아프다고 <웃음> <웃음> 그치 케빈 형? 음 그럼 라미님 그 생명체는 안 버리시면 안 돼요? <웃음> 날아갔어요 라미야. <웃음> 아니 버리는 거 처리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웃음> 뭐가 없이 아니, 그냥 버리네. 그런데 야 내가 버리던 때인데. 야, 너야 뭐...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앞에다가 그렇게 버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없이 미안한데. 아니, 버리는 데가 어? 없어. 죄책감이라는 게 없니? <웃음> <웃음> 원래 걷다가 매번 버렸는데 <웃음> 야 매번 갔다가 걷다가 버렸다고 그래 그럼 어? 잘한 짓이야 그게 잘한 짓이야, 갑자기 막아버리면 당연히 거기 걸리지 아, 남의 집 앞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놓고 지금 우리가 벽을 세워서 쓰레기장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저희가 쓰레기장 안만들게 철거해드릴까요? 아니야 근데 이거 여기 은근 제가 블록도 많이 버려서 나쁘지 않아 좋은거야? 어, 당 나왔다 갖다 버려야지 으흐흫 <웃음> 예? 사양체를 갖다 버리신다고요? 어? 네더라이트 블록 받으실? 아니야 그거 어차피 캘수도 없어 오 깜짝이야 모두리야 모두리야 모두리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얘왜 나왔어 근데? 몰라 너지 <웃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웃음> 형이 한거 아니야? <웃음> 아닌데? 누구냐. 어 여기 서봐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자 <웃음> 진짜 아니야 진짜 어? 와 거짓말 안 쳤네. 이게 <웃음> 그러니까 살아나와? 일단 서 봐. 어. 그럼 너지. 나 아닌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